네, 이번에는 뉴저지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뉴저지가 이제 팬데믹 동안에 이제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니까 음. 이게 렌트비라든가 어뭐 유틸리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예를 해줬어요. 네. 그런, 그랬는데 이게 7월 1일부로 이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음. 그래서 뉴저지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 이게 만료가 되니까 어 이제 연체되신 분들은 12월 올해 3, 12월 30일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걸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신청을 하라고 하셨어요. 음. 이게 이제 한 15개월 정도 이제 그 유예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유예를 해준 거지 돈을 안 내도 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내기 어렵잖아요. 어. 몇달 동안 이게 쌓인 건데 그래서 이제 유저지에서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분할 납부를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흠. 그래서 만약에 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분할 납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 납부를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분할 신청 안 하시잖아요. 그럼 올해 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전기 다 끊겨요. 게스라. 음.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올해까지 분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대신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끊어버리면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뭐 아직 완벽하게 뭐 대면 수업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하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인터넷은 조금 어, 그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뉴저지 정부에서. 바로 어떻게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 지금 그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이 뉴저지 공공요금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주민이 무려 120만 명이라던데요. 되게 많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그 그 연체된 공공요금 총액이 7억 달러. 오. 이게 그 2019년 말보다 무려 89%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 이상, 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음흠.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러, 아직 이 분할납부 신청 사이트가 개설되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이 만료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이제 뉴저지 그 정부 홈페이지에 이제 이 웹사이트가 열릴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공개가 될 거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저지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밀린 것도 내시려면 또 어렵기도 하고. 그쵸? 이 버겐 카운티가 그래서 버겐 카운티 정부가 어이 렌트비라든가 유틸리티 요금 내지 못한 버겐 카운티 주민들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어, 버겐카운티에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긴급 렌트미및 유틸리티 요금 비상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RAP예요. 이렛. E 아시는군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뉴욕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겐 카운티만입니다. 다른 카운티는 안 돼요. 그 신청 접수가 7월 23일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한창 받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선착순이에요. 요, 그, 정해져 있는 그 예산이 다 소모가 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 음. 얼른 서둘러서 하시면 좋겠고요. 2020년 3월 13일, 팬데믹 때죠. 딱그 이후에 납부하지 못한 렌트비, 그 다음에 유틸리티 요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 지원 자격을 보면 당연히 버겐카운티 거주자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득, 가구 소득이 버겐카운티 중간 소득의 80% 이하. 음. 그래서 4인 가족 경우에는 한 7만 8 5 0 0달 미만 가정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웹사이트는 저희들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apply.recover.njrorg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니까 얼른 서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이제 신청을 하면 이 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라든가 음. 유틸리티 회사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딴 데서 그쵸, 쓰는 건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의하시려면 그 201-464-8970, 이게 버겐카운티한라인이거든요 여기로 하시면 한국어 서비스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요청하셔서 어, 상담도 해보시고 신청 얼른 서둘러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